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이 며칠이죠? 동진날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이 12월 12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꼭, 예. 12월 22일 날이 예예. 예. 동진날이에요 아 불교하고 동진날하고 무슨 큰 의미 있나요? 아 관계가 많죠 아 그래요? 예큰 명절이에요 불교에서도 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예. 동짓날에왜 팥죽을 먹고 예. 액땜을 하고 예. 또 좋은 일이 있는가 예, 예. 그걸 말씀 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동짓날에 예. 우리 문화와 역사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불교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팥죽하고 불교하고는 별 아. 상관이 없는 거아 많아요 이게 동지 팥죽은 예. 왜 먹는가 예.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동지팥죽을 먹으면 애군 있죠? 예. 애군을 때운다고 했는데 예. 불교에서는 예. 반야의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아, 죽이라고 그래요반야가 인도말로 저 지혜죠 지혜. 지혜? 예. 예. 그리고 이 죽을 먹으면 부자가 된답니다. 부자가 돼요? 예. <웃음> 예. 왜 그러냐면 예.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먹는 동지 팥죽은요, 예. 반야에 죽이며 행복한 회양이 죽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예. 작은 설이 동지란 거 아세요? 글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우리네 조상들은 지혜롭게 예. 대처하기 위해서요, 예. 팥죽을 먹어왔잖아요? 예, 먹어왔죠. 옛날에는 곡식이 굉장히 귀했죠? 엄청 귀했죠? 예. 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예. 팥죽을 끓여먹고요. 예. 이 종자 보존 있죠? 예. 계승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더욱 발전해가지고요. 예. 붉은색 팥죽은? 저, 예, 예. 점점 발전해서. 애군을 막는다고 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붉은색이 애군을 예, 막는다. 예. 그래서 우리 불자는 그냥 팥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 불교적 입장에서 팥죽을 먹어야 돼요. 불교적인 입장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단순히 팥죽을 먹으면 액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우리 문화적 있죠? 예. 문화 조건과 예. 불자가 개행이 있죠? 예. 개행을 잘 지켜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있다 그렇죠. 예, 예. 불자는 오계를 받죠. 네 예, 오계요. 그 오계를 지킬 때 예. 정신이 맑아져 예. 액제모이 되는 것이지 예. 막연히 팥죽만 먹는다 해가지고 예, 예, 예. 재앙을 막는다는 것은 예. 미신이란 말입니다. 아 그게 미신이구나. 동지 팥죽은 단순히 재액을 막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에게 정신차리게 하는 빤야에 죽이며 예. 마음의 수계에요 마음의 수계, 수개. 먹는 수계란 말이에요. 팥죽을 예, 먹으면서 예. 수계는 연비로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온게 예. 예. 몸과 마음, 예. 육근에게, 안이비설신이, 육경이 개, 예. 안이비 설신이, 예. 개 예. 색성양미 촉법 있죠. 예. 여러 가지 마음의 개가 있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동지팥죽은 예. 반야의 식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동지팥죽은 참의죽이에요. 참의죽이라? 예. 예. 자비의죽이에요. 자비의죽. 보시의죽이에요. 보시의죽. 건강의죽이에요. 예예. 보존의죽이. 하, 우리가 많네요. 동지팥죽은 예. 단순히 죽이 아니라, 우리는 아. 사실을 알고 우리가 드셔야 돼요. 예예, 알겠습니다. 나를 살리고요. 예. 크게는 나라를 살리는 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미가 크네요. 예. 그러면 동지는 어떤 날인가? 예예. 예. 동지는 1년중 해가 가장 짧죠? 네.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력 초선에 들면요. 예. 애동지라고 했어요. 그 애동지가 또 뭐예요? 애동지 애들 어린 애들이죠. 아 예예. 아, 아, 예. 옛날에는 어린 애들이 예 질병에 많이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죠. 예. 그래서 예. 예. 그 애동지의 때는요, 예. 팥죽을 쑤지를 않았어요. 아 그냥 팥씨로의 떡있죠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애들 조심시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중순이 있죠. 예예. 10일 이상 예. 중순에 들면 중동지라 해가지고요, 예. 젊은 층들이 있죠. 예예. 중년층 있죠. 예.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하순에 들면 있죠. 예. 노동지라고 하였어 노인네들이 옛날에 육십을 못살았잖아요 예 못살았죠 그래서 노인들을 조심을 시켰어요 이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달리 부르는 거예요 동지는 누군해를 예. 보내고요 예. 새것을 맞이하면서 잡주 있죠 예.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또 동지는 팥을 공양을 해요 절에서는 아 공양 네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둠이 있죠 예그 무명을 타파하고 예. 삼독심이 있죠 예, 예. 탐진치 있죠 예 이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밝음이 있죠 예 반야를 얻어가지고 지혜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 의미가 많네요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동짓날이 절에 서 있죠. 예. 큰 행사로 동지 불공을 올리는 의식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자들이 예. 예. 또 스님들이 예. 정성스럽게 불공을 올리면요. 예. 재난과 기금 있죠. 예. 또 질병이 있죠. 예. 이런 것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하하하. 그리고 우리가 삼재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예. 올해는 사유축이잖아요. 예. 수재 풍제, 화제 있죠? 예. 이 삼제가 예. 소멸됐답니다. 삼제가 소멸된다고? 예, 예, 예. 오이. 그래서 동지는 예. 24절기 중에 2 2번째예요 예. 12월 22일 양력입니다 양력이라고요? 예, 병에 예.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올 음력 11월 예. 26일이 노동절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조심해야 돼 올해는요 <웃음> 올해 노인네들 조심하고요 예, 예. 예, 예. 동지는 24절기 중에 예. 태양력이 예. 남회귀선 즉 적도 23.5도 있죠 예. 동지선에 머무르는데 이때가 1년중에 북방부 있죠 예. 낮이 가장 짧고요 예. 밤이 가장 길며 예. 반대로 남반부에서는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참고로 예. 24절기는요 음력이 아니고요 양력이에요 그 음력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게 음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 나도 지금 음력으로 생각하고 예. 있는데 그리고 예. 동지는 예. 음이 극치에 이릅니다 음이 극치에 이릅니다. 이릅니다 예. 예. 아. 음이 지나면요 예. 맛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예. 노루 꼬리만큼씩 길어진다 그래서 노루 꼬리만큼 또 양이 예. 기운이 조금씩 싹 든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새가 예.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동지 유래와 풍습 예. 깨달음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역경은요 예.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요. 예. 복귀로 히브리어를 배치했어요. 예.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나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주 경사스럽게 예. 여겼어요. 이러한 의식을 동지를 예. 신년으로 생각하고요. 예. 고대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사회있죠 흔히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했던 거예요. 작은 소리다. 설 다음가는 좋은 날로 여겼습니다. 설 그러니까. 다음의 큰...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동지를 지내야 예.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했어요. 동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우리 풍습에단오날에는요 예. 예. 부채 선물을 합니다. 부채? 예예. 더도시키라고요 예. 예. 예예.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동지 선물은요. 예. 책, 책력이 있죠. 책력? 책력은 뭐냐면 옛날 동경 사이에서 예. 아주 중요한 지침서잖아요. 그게 달력이에요 지금. 아 달력. 그 달력을 줍니다 절에서. 아 예. 달력. 그리고 동짓날에는 삼재부적, 삼재 두른 삼재 사람들 있죠. 예. 액땜을 예방하라고. 예. 불 절에서도 부적을 줘요. 절에서도 준다고? 예. 그게 원래는 불교 것이 아닌데. 예 예. 도교에서 유입돼가지고 하도 불자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겁니다. 아. 아, 그래서 우리는 예. 한해 무명에서 빠져 나와가지고요. 예예.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 부처님의 반야를 얻어서 새해 경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경자년이라 다음 해가 다음 해가요? 경자년이죠. 예예예. 그래서 새롭게 보내라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종지 팥죽은요 예, 예. 근기에 따라서요 톤우도될수 예. 있어요 바로 깨달아 버릴 수 있고요 팥죽을 먹고 예, 예. 또 점수도 되는 거예요 점점점 깨달게도 되고요 예. 그냥 예. 먹으면 앵마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의미가 뜻이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앵막의 유래가 있어요 네? 중국의 향초 세식이라는 예. 그 고사가 있거든요. 그에공공씨 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아들이 장난이 심하고 공부를 못해요. <웃음> 그리고 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예. 팥밥을 먹지 않았어요. 요새들도 별로 아 아니, 요새 아니, 애들 예. 팥밥 콩밥 안 먹는 애들 꽤 많아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 이, 이 아들이 괴상한 버릇이 뭐냐면 예. 팥 들어간 떡 있죠. 예. 그거 팥이 넣은 그밥 있죠? 예, 예. 이걸 먹지 않았어요. 주머니요. 예. 그냥 내 팽개 쳐버렸어요. 배고파던.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예. 동짓날에 죽었어요. 역질 귀신이 되어버렸답니다. 아, 죽었다고요? 예, 예. 동짓날에 아, 왜 죽었어요? 그니까 병이 들어서 죽었나 봐요. 아.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예. 팥죽을 쑤어가지고. 예, 예. 역질 귀신을 물리쳤다 하는 거예요. 아, 아들이 아기전이는데 아들보다 물러가라고 그랬다 이거죠? 예, 그때부터 어. 팥은 예, 예. 붉은색이잖아요? 예, 예. 양의 기운이고요. 예. 삿된 것을 쫓아내는 힘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적도요 예. 빨간 경면 주사로 쓰시는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예. 붉은색을. 예. 건강의 상징으로 생각하고요. 예. 행운을 얻는다고 하고요. 예. 돈으로 생각해요. 예. 붉은색 좋아해요. 붉이 영화로 상징하고요. 예. 액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붉은색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팥이 보존되는 이유 있죠. 예, 예. 그리고 약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 팥은요, 이런 작용을 합니다. 부종 있죠. 예. 붓는 작용, 예. 이뇨 작용 있죠. 예. 배설 작용, 예. 변비 작용, 예. 포만감 있죠. 예. 포만감이 있답니다. 팥을 먹으면 예. 예. 해독과 해열 작용이 있죠. 아 해독도 있구독 제거, 또 열이 내린대요. 아. 또 숙취, 예. 미용, 비만 예방을 한대요. 미백 작용 있죠. 예. 건성 효과, 예. 탈모 예방 있죠. 예. 아, 기소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 이번 동진 날저 절에 가서 팥죽을 아, 먹고 야겠네먹 드십시오 예, 예, 먹으러 이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동지의 붉은 팥은요 예. 이런 건강과 행운이 있죠 예. 상징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예. 동지의 붉은 팥죽은요 예. 액땜과 아울러서 예. 건강 행운 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우리가 동짓날을 앞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 동지의 예. 왜 팥죽을 먹었는가를 제가 불교적인 입장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